주택, 이제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입니다. 오늘의 청약지식, 장기전세주택의 모든 것 장기전세주택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. 그렇다면 장기전세주택이 과연 뭐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?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시세의 80%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.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4월 30일에 처음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는데요.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지난 5월 13일, 41차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가 나간 바 있죠. 장기전세주택은 낮은 보증금에에도 다양한 장점이 존재합니다. 먼저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할 시 누릴 수 있는 편익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월평균 83만원으로 타 공공임대 유형보다 입주민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이 훨씬 높습니다. 또한 2020년 공표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 조사 결과 장기 전세주택의 주거 만족도가 95.5%로 임대 유형 전체 평균 88.8%에 비해 6.7%포인트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장기 전세 거주자의 가구 저축률은 67%로 전체 가구 평균 저축률인 35%보다 훨씬 높아 저축을 하는데도 유리하여 자산축적을 통한 주거사다리의 역할에 기여합니다. 이렇게 든든한 장기 전세주택은 2026년까지 5년간 총 7만 호가 공급될 예정인데요. SH공사는 그중 11,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. 그리고 장기 전세주택의 한 유형인 상생주택이라는 새로운 방식 또한 도입 예정인데요. 상생주택은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개념으로 민간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. 그 외에도 공공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도 걱정 없으며 보증금 상승률 또한 5%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. 이렇게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높은 품질로 입주를 할수 있는 장기 전세주택! 앞으로 공사가 시민 여러분들의 주거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달릴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의 간편청약 지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